입니다. <웃음> 아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어, 주변에 쓸쓸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짝을 찾아가는 게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어, 그리고 오늘 내 아는 어, 동생한테서 연락이왔어 어, 언니 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외롭대요. 아, 내가 그랬어요. 좋아하지 마라. 얼마 안 간다. 그랬는데. <웃음> 아, 솔직히 제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놨지만, 아,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단 잘 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요. 과거에 내그전 남친은 날 정말로 사랑했을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날 사랑했나요? 날 사랑했나요? 음. 그날의 진실은 음. 날 사랑했는지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맹세했던 어그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려와.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은 아파. 아무튼 그래서 네 개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아, 어,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다 모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볼게요. 날 사랑했나요? 음, 날 사랑했나요? 어디 봅시다. 음... 아, 나 진짜, 나 이런, 이 카드 나오면 정말 별론데. 왜요? 라고 물으시는. 음. 아, 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라 그래야 돼. 아, 막 욕, 욕이나 하고 싶어. 음. 이 사람은, 음. 여러분들 너무 믿었나? 음. 여러분들을 되게 믿은 것 같아요. 어, 너무 믿은 거, 믿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음. 그래서 기고만장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상처를 주고도 이게 상처인지 몰라, 모르는 사람이, 몰랐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음. 같이 있었을 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간히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이걸 꼭 이렇게 뭐 악이다, 선이다 라고 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음, 일부러 내가 너를 괴롭혀야지 하면서 괴롭혔던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이 사람은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갖고 있었어요. 음 여러분을 어,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줄수 있는 마음에 최대한이 여러 어, 이 사람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잘 표현하진 않았을 거예요. 남한테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감정표현에 인색한지 마음이 있으면 뭐해. 어, 마음표현을 안 하는데 뭐 내가 뭐 어떡할 거야. 어, 그렇게 그래 처음에 꼬실 때야 뭔못 말은 못해요. 어, 너는 나의 껌딱지. 뭐 평생 내 곁에 붙어있어 주. 어, 영원히 떨어지지 마오. 어, 별소리를 다 하잖아. 어. 옹, 드라마에 나오는 온갖 멋있는 말은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하냐고. 음. 이 사람은 여러분 좋아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음,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진 않았어 이 사람 행동이 가벼웠을지 모르고 맨날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 조금 음 지멋대로인 거 지멋대로인 거라고 해가지고서 어어막 어, 어, 그런 약간 지멋대로도 장르가 달라 암튼 장르가 좀 다른 지멋대로예요 뭐 이렇게 그냥 난데없고, 막, 어, 뜬금없고, 이런 지멋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꼭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음, 꼭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말리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말안 해요. 음, 말안 해. 입담으로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상냥하고, 오빠 달려. 그럼 그러고나 달려볼까? 하면서 하면서도,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어, 약간, 음, 뭐라 그라면은. 음. 여러분한테내색하지 않지만 어,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없지 않아. 이 사람이 커온 배경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이고 이씨의 성을 모르니까 이씨라고 합시다. 아이고 이씨 어휴 오늘 스타일 멋있네. 그러면 아이고 멋있습니까? 하면서 주변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냥하다는 거지. 아이고 이씨 이리 와서 앉아서 내말좀 들어봐. 뭔데요 아주머니? 그러면 은 어, 그렇게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오빠, 와, 아 오빠, 스타일 멋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오빠, 나 여기서 얘기 좀 들어줘. 그럼 이거 가서 들어주고. 음.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항상 누가 부르면, 자기가, 자기를 필요하는, 하는 곳에 가서는 잘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치, 여러분한테 붙어 있을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좋아한 건 맞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 음, 아 이게 저기 뭐 이별을 한번 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이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 음, 음. 근데 이별을 했던 거는 이 사람의 이런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어. 그런 것도 열불 나고 열통 터지지만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에요. 음뭐 때문에 헤어졌냐면은 이 사람이 그치 그거 있잖아 어. 오는 사람 마다 안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그런 게 있어. 그런 사람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여자 문제로서 여러분의 속을 갖다 엄청나게 세겼다는 거지. 음 그리고 얘는 또 어디 가면은 어울려서 가면 지가 이렇게 돈을 잘안 내요. 어, 주변에서 다 해줘. 어, 어울려서 가면. 어, 이, 왜냐면이 이, 이 사람이 또 그런 건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어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쵸. 어떤 사람은 개 중에 선을 많이 넘어가지고 그, 여러분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도 많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끝나고 어, 어, 한 번에 끝나는 건 있어. 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여러분의 속을 썩겼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 아, 욕나 <웃음> 이 시기가 그냥 <웃음> 사과를 안해 잘못해놓고 지가 입 닫고 들어가 버리면 다야.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비전을 갖다가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으면서도 그래 나아질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참을 텐데 얘가 말을 안 하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숙청한 것 같아요 음 그냥 참다 참다 그냥 숙청한 것 같아 차라리 어, 너랑 같이 가느니 내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숙청은 했지만 어, 숙청은 했지만 음, 나도 모르는 어, 내 안에 갈등이 이 사람을 잘라놓고도 내 안에 갈등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런 걸 갖다가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어떻게 바람을 폈는데 어, 어떻게 바람을 폈는데. 이어 잘라 놓고서 어 잘라 놓고서 어, 다시 그 사람이 그리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인연이라 인연 인연이 다하지 않으면은요. 그 인연이 남아 있으면 그리워 그 인연이라는 게어 우리가 불가에서는 전생의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음 전생의 악연으로 인해서 어 이생에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음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저기 막 정신건강에 해롭잖아요.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런 상처를 줘서 네가 오늘날 나한테 이렇게 어 다시 되돌려 갚는구나. 아유 그래. 어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는구나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안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다 어떻게 견디겠냐라는 거예요 음, 이 스트레스 어떻게 견디겠어 그 옛말에 씨앗 다툼에는 돌붙여도 돌아왔는다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어 저기 막 이성을 갖다가 자기 여자를 두고서 다른 여자를 밝히면 음, 다른 여자를 밝히면 이 문제는, 그래요. 차라리, 야, 이 나쁜, 뭐, 뭐, 뭐 삐리리하고 욕한번 하는 게 낫고, 밥상 한번 없는 게 낫지. 어, 때리지만 말고. 밥상, 승질 부리고, 어, 이렇게 저기, 밥상 한번 없는 게 낫지. 이거는 솔직히 허파 뒤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만나고 헤어지기를 어느 정도 반복한 사이가 아닌가 싶어. 음. 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냐 하면, 여러분이 끊어내도 얘가 다시 돌아오고 끊어내도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끊어내도 다시 돌아오는 거? 음, 두 가지 문제야. 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하고, 음. 또한 번째는 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음,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이 그래도 인정, 인정이 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좀, 어, 그, 화가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쌀쌀 맞게 대하는 건 있어도, 그럼 내가 무슨 부처야? 그잖아요. 내가 무슨 보살이야. 여기다 대고, 아이고, 기집질 잘하고 오셨습니까? 하고서, 어, 어, 머리 조아리게? 음. 아니면 잘 놀고 오셨습니다. 어, 그녀는 마음에 드시던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 어, 그래서 떽떽거리고 어, 뾰족하게 말하는 그런 건 있어도 기본적인 심성은 온유하다라는 거죠. 음, 온유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어, 어디 가서 어떻게 개차발 짓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들지 음,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불작전도 있거든 맞불작전도 있고 너희 새끼들 놀러와서 머리털하고 막 아, 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사람 많이 참아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의 꺼져 그러면 다시 또 얼마 안있다 겨들어오고 꺼져 그러면 얼마 안있다 다시 겨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거지. 음. 그럼 이번에 또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니까, 아직까지는 액션을 갖다 하지 못했어. 왜냐면, 너무 전적이 화려해. 정가가 그냥 널려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못 오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오고 싶어 하는 거 맞고, 음, 어, 오는 이유는, 음. 이 오는 이유가, 이, 이 사람이 오는 이유를 듣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실망하는 것 같아. 와가지고 파랑새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 내가 떠나가서 너무 너무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네 생각밖에 안 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릇도 그래도 이가 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릴 텐데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야 자기야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딱 들이미는 게 그지, 에서 카드, 뭐, 여기서 전기세, 뭐, 그런 거 다, 어, 내지도 못하고 놀았던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어, 기겁을 하는 거지. 한숨 나오는 거예요, 한숨. 음, 한숨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무 상태가,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음, 비단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야. 어, 진짜로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반드,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음, 아, 하... 지금 재정 상태가 이 사람이 약간 엉망인 것 같아. 막, 아직까지는 막 완전히 그지다라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얘가 그 다른 이성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어, 어울려서 놀면서 돈을 갖다가 자기가 버는 것에 비해서 너 조금 많이 쓴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지금, 아 어... 맞아요 여러분한테 미련이 남는 것도 있어 어 미련이 남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해요 어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지 좋아해도 그럴 수 있지 어,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 아는 친구는 남편 저, 남편 그, 그 카톡에 여자가 500명 이래 어. 저기 막술 마시고 들어와 가지고 누워서 대짝 벌었고 자는데 이게 카톡에 락 걸려 있잖아요 까떡 하는데 오빠는 자 들어가서 오빠는 즐거워서 또 웃어서 까떡 하면 오빠 왜 우리 집은 안와 <웃음> 여자만 500명이래. 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500명이니까 그러니까 동명이인도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해정이 원, 해정이 퇴정이 뜰이 뭐 어디 해정, 무슨 해정 막 그러고 어 미경이 해정이 할거 없이 흔한 어, 이름이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500명이 우리 학교 다닐 때한 반에도 이름 겹치는 애들 있었잖아. 어, 한 반에도 그런데 500명이니 얼마나 겹치겠어요. 걔가 그거 보고서. 아주 그냥 가슴을 쳤답니다. 암튼 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남자들은요. 그래도 겨 들어와. 걔네들의 마음이 진짜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러니까 받아줘라라는 그 말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올라라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딱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어, 딱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내 아는 친구 얘기를 해줬냐 하면, 음, 그 저기 막 그렇 그렇게도 참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 지금도 참고 사나요? 뭘 말? 아, 지금은 아니지. <웃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땐 그랬어요. 예, 네, 아무튼, 음.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음, 받아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은 것 같아 받아줄까 그래서 좀 곰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면이 사람한테 어, 약간 측은지심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응, 음, 측은 짐승 돕지 않고, 그리고이 사람은, 그, 그, 이 사람의 이상형이 여러분인 건 맞아. 어, 그거,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고민하는 것 같아. 어. 날 사랑했나요라고 하면은 맞고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어, 최소 두번 이상은 겪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삼의 자꾸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 음 그날의 진심은 뭐냐고요? 날 사랑했냐고? 아그 그날의 진심은 사랑 맞아요. 음. 그런데 왜 여자를 갖다가 어 그렇게 자, 자기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들을 갖다가 만났냐고? 그냥 그거는 어. 그런 거예요. 허탈감? 음, 응. 허탈감이고,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은, 어, 자기가 좀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접받고 싶어서, 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의 내면에는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과거의 배경에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고, 무관심 속에서 잘한 사람이 아닌가. 그 반대일 수도 있어. 너무 오냐오냐 자서 지밖에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카드 내용상 볼 때, 얘가, 어, 그렇게 이기적이거나 싸가지 없는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음, 그런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의 그 지나온 과정이 어, 이 사람을 갖다가 대접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어, 그런 것 그게 그렇게 그 잘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도 알아요. 어, 여러분이 자기를 갖다가 있으면서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 어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그러고 자기가 여러분한테 온다 해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이래서 대접받는 걸 좋아한 할진 모르겠지만 그건 과거 얘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즐겁구나 라는 걸 갖다가 어 어느정도 그치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돌아왔냐면은 어. 너무 놀았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주변에서 어 여론도 안 좋고 너무 놀다 보니까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아지고 또 그렇게 놀다 보니까 그 어느 사람도 나를 갖다가 너처럼 아껴주는 사람이 없더라 해서 돌아온 거예요 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돈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제는 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못해요 인터넷으로 뭐 하고 그러지 돌아다니고 싶어는 죽겠지 돌아다니고 싶어는 죽겠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그, 그 버릇을 갖다가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야 전처럼은 그렇게 못해요 음. 왜냐면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과거만큼 이 주변에 사람이 남아 남아있지가 않아. 왜냐면이 사람이 그렇잖아 요 우쭈쭈 우쭈쭈를 갔다가 항상 바꾸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1년3 6육십에 얘만을 우쭈쭈를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하고 노는 그 레벨이 정같지가 않아졌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그렇게 어. 뭐 아싸 하면서 놀기는 조금 그렇다 이거지. 얘가 생각하게도 지금의 물은 어 물이 안 좋다.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음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눈치를 갖다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자기도 자기가 알잖아. 뭘 잘못했는지. 음 그렇지만. 그게, 이 사람 나름대로 눈치지만, 여러분 마음엔 들진 않아요. 눈치가 왜, 자기 맘대로, 내 맘대로, 그니까, 눈치를 보는 거는, 나,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라는 건데, 눈치를 보면서도, 얘가 갑, 질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음. 무슨 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눈치라 이거지. 전같이 그렇게는 못, 못하, 못하지. 지금 지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 여전히 갑질은 한다라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떡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와서 내가 계속 뽑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계속 공고비 생각만 하잖아요. 결정을 안 내려. 안 내린다기보단 결정을 못 내린다 그래야 되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 같아요. 음. 맞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내려놔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해. 좋아요. 해 이사 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깥을 떠돌다 와도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저 실망은 했고 실망은 했고 속은 상할지언정 그치. 음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 그냥 인정하 인정하면서 받아 순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음, 그냥 어쩔 수 없다 어, 안 받아주는구나 어. 왜냐면 이 사람이 그다 정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심사숙고를 한것 같아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되게 심사숙고한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야 이 사람이 어, 전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이즈가 이만했다면 지금은 요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만하고 아직도 이만해 이 사람의 마음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심을 한거다 고심을 한 거고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언정 지금 이 사람이 일으하고 어, 오는 거는 받아주기는 힘들다라는 거지 음, 맞아요 과거 정리가 안 됐어 만나는 사람이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어,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 음, 당분간은 이게 좀갈것 같네? 어, 여러분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의 마,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다 들어주지 않지만 어, 그래도 이 사람하고 계속 어, 뭔가의 그 의견 어, 충돌이 있는 걸로 봐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확 밀어내지 못하고 어, 계속 이 사람하고 뭔가 그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거지 이 대화의 시도는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너와 나가 안정적으로 가, 가려고 하는데 왜 네가 자꾸 이 과거의 벌을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끌고 들어오냐에 대한 것에 대한 어, 계속 어느 어, 말다툼이. 어... 좋게 말하면 대화, 어, 대화나 대화뭐 그런 거고 논의? 어, 좌담? 뭐 이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다툼이죠 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소리소리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착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암튼 약간 의견의 대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은 결국은 못 얻어요 음. 아 어, 근데 여러분도 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끌고 가시려고? 여러분들이 끝을 못 내, 쌍방의 끝을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쭉 가는 느낌 나는데? 힘들게? 어, 여러분 지금 되게 답답하죠? 그 에너지가 나한테 지금 다 전해져갖고 내가 한숨이 나와. 진짜로. 카드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막 어떻게 할 수, 할, 할 수, 할수 없는 그 마음이 나한테 고스란히 느껴져. 음, 어지간하면 답을 낼 때도 됐잖아. 이 사람 이렇게 저, 저기 되는데, 이거 어떡하실라고? 본인도 잘 모르겠잖아요. 음, 같이 가져갈 수는 없고, 음, 놓을 수도 없고, 답답하다. 왜 갑자기 말이 없냐고요? <웃음> 답이 대충 나온 것 같아. 음. 여러분, 그냥 이 상태로 가실 것 같은데요?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어, 어, 가반수 이상이 그냥 끌고 갈것 같아요. 바람 피는 거 알아도, 어, 다른 여자들이랑 그렇게. 그러니까 꼭 그건 거야. 바람을 피는, 꼭 바람을 100% 핀다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는 사람도 있고, 어, 여자들하고 그냥, 어, 여자들 끼고 노는 사람도 있고, 어, 하여간 이성 문제라고 합시다, 통틀어서. 음, 이성 문제라고 하고, 이 사람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음, 과거에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이 사람은 그,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기를 갖다가, 그, 그, 뭐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그런 대로 풀었을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음, 이 버릇은 고치기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얘를 갖다 놓을 수는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하지 않는 이상 어, 이 사람을 갖다 그 끌고 갈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보상심리 같은 거 내가 이만큼을 갖다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 포기하기는 어, 좀 그렇다 억울함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어, 그냥 가보자 이, 이만큼도 참아 왔었는데 뭐 더는 못 참겠냐 라고 해서 가보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 사랑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날의 진수는 네, 사랑이 맞아요 어. 사랑한 거 맞고 그러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게 맞고 음, 음. 그리고 그거 있어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하고는 1분 1초도 같이 있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어, 조,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는 음 어, 의리라는 거지 뭐 의리로 같이 있는 거지. 어, 아무튼 어, 기운 내시고 그만 답답해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답답해 힘들어하는 게막 너무 너무 느껴져갖고 내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이렇게 답답할지. 음 기운 내시고 잘 풀려가라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음잘 풀려나가길 바라고. 자 여러분 기운 내시고 1번 카드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리닝 날 사랑했나요 어, 그날의 진실은? 날 사랑했나요? 음 여러분 헤어졌어요? 음, 헤어진 것 같은데? 어. 사랑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같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음. 음. 이거 저기 막그이거는 헤어진 거 맞고 첫 남친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근데 이이 이,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지. 음. 어디 한번 봅시다난 사랑했는지 음. 헤어졌던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봐야. 어,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아뭐 어, 때문인지 알수 있지. 음, 처음에 어, 참 좋았던 것 같아. 어 처, 여러분들에 대한 첫 인상이 참 좋았다. 어, 순수했다라고 봐요. 음 되게 순수했고 왜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흑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음뭐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 저기 막 이게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나 싶네 음. 이게 가, 어,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좋다가 갑자기 뭔가가 어, 껴들은 어, 그런 게 보여 어, 갑자기 껴들은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나온 거 같아 음. 갑자기 누군가가 껴들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어, 괜찮았는데 어 이게 뭐지? 여러분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껴들은 거예요? 해가 누군가가 껴들었어 나는 이게 초장에 껴들은 건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데? 음,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얘기가 달라지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인 어, 지인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의 친구나 아니면 지인이나 그 사람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저울질한 게 아닌가 싶네 처음부터 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 그러니까 위험한 고개 같은 거를 하지 않았나 싶어 근데, 좋아, 좋아했냐라고 말하면 좋아한 건 맞아요. 음, 좋아한 건 맞지만, 어, 이 좋아한 거그 자체가 이 사람의, 음, 망상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어, 만나서 호감을 느끼고 가슴이 뛰고, 어떠한 그 사랑하는 발전의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뭐 운명처럼 뭐 천눈에 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천눈에 반한 사람한테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거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조금 더 봅시다. 이 케이스는 참... 맞아.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본다라기 보다는, 지금 이, 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쇼킹한 일을 겪, 겪었기 때문에, 어, 쇼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얘가 그때 나한테 수작이 진짜 날 좋아한 것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보는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이 사람, 이 사람하고 그렇게 뭐 정이 깊었, 정의 깊은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 뭔가 싸우고, 뭐, 같이, 뭐, 추억을 만들고, 이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 왜냐면 처음부터, 어, 처, 그러니까 만나는 건 여러분을 먼저 만났지는 모르겠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마, 되지 않자마자, 어떤 그, 그 친구들이나 어떤 그, 그 아는 사람 모임 있는 데서, 그치. 또 다른 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 만한 사람들 중에서 얘가 고개 어 고개를 탔다는 거야. 줄 줄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고 어 상당한 어 이거는 음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패어뭐 저런 게다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상처라기보다는 뭐 저런 게다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상처를 받을 만한 그 시간, 뭐, 어떠한 추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호감을 갖고서 잘 만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호감 표시를 갖다가 했을 거예요. 누가 들으면은 진짜, 어, 달달한 호감 표시를 해가지고, 진짜, 뭐지? 팔랑기 같으면 믿을, 맛, 믿을 것 같은 그런 멘트들을 막남발하면서 여러분한테, 어, 어떠한 표현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치, 어, 줄타기였다 라는 거지. 그리고 보고서 뭐 저런 어, 저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겪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어,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갖다가 겪고서 그그 음, 그,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내나 몰라. 음, 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가벼 이 사람이. 말로 떠든 거에 비해서 이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다, 뭐 갖고 놀고 싶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있었어, 어 있기는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마음보다 그지 뻥 살을 갖다가 이따만하게 붙인 거지, 막 이따만하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을 어어그 그, 가슴에 통통 원래 통통통통 뛴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나서 통통통 통, 통, 조금 빨리 뛴건 있어. 어 여러분한테 관심이 느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냥 뻐꾸기 날릴 때막 이따만 이렇게 부풀리듯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통통 튀는 걸 이만하게 부풀려서 여러분한테 딱 갖다 말하거나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무슨 저런 새끼가다 이제 싶어가지고 지금 어 뚜껑이 약간 어처구니가 없다. 뚜껑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화는 안난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 어 그런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누군가가 그냥 막 뻑꾸기 날리고 막뻥 치고 막 그런 데서 쉽게 믿을 사람도 아니야. 그런 말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에요. 어. 여러분도 어, 이렇게 어, 야 야물딱지지 그런 데서서 어, 그런 데서 야물딱지지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야. 어,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보냐? 그냥 심심해서 보는 것 같아요. 어, 그 새끼가 날 진짜 좋아했나? 라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 제목은 그렇지만,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와서 보니까, 어, 또,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식하니까 좀 가, 싱숭생숭한 것도 없지 않고, 어, 그리고 여러분은,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어이 사람 아니더라도 이 사람 아니더라도 여러분한테 오고자 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뻑꾸기 난리 당시에도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아 이거는 저기 막그 그런 거하고 달라 어 근데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뭐 아직 뭐 결정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없어. 어 그런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은 거야 왜냐면 좀 보니까 여서, 여자 여자스러운 게 없지 않아 어. 음 어디까지 했죠 소리 때문에 <웃음> 여러분들이 여자 여자스러운데도 있거니와 어, 침착하다는 거지 근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음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관심 있잖아 어. 근런데 어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어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한테 그쵸 어또어 그런 거지 또뻥 구라치고 또 호감 어 있는 척하고 막어 그런 걸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어 남자도 여 여자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얘한테 관심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어, 그런 거,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는, 여러, 나는 여러분이 빡친 게,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지? 그래서, 그런 게, 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또 동시에, 어, 작업을 걸은 게 아닌가. 만나기는 여러분들 먼저 갔지만, 근데, 여기서 볼때 여러분이 고심하는 걸로 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카드는 계속 뽑아놓고 흐르는 거니까, 음, 여기서 여러분이 좀 빡친 것 같아요. 어. 근데 올라서 보니까 여러분이 감정의 변화도 있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음. 이 사람이 좀 스타일이 괜찮은가요? 어 물어보는 거야. 어, 스타일이 괜찮은가? 아무튼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을 어, 생각이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많다. 어,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음. 이거 이거 쌍방의 호감이면서 이러는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이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냐 라고 봤을 적에는 처음에 보단 조금 더 확실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지금 날 사랑했나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음, 과거형이잖아 사랑했나요는 음. 이, 이때는 이뭔 일이 있, 어, 뭔 일이 있긴 있었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이때 조금 빡침이 있었어요. 어, 빡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감정변화가 생겼고 이 사람도 그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보다는 이때가 어, 더 커졌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이 많다. 여러분은 계속 이 사람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일이 꼭그 사랑도 타이밍이라 그러잖아. 여러분이 마음을 갖다 잘 보여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그닥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믿음이 없, 예, 믿음이 없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뭔가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다, 어, 거절하는 게 아닌가. 음. 거절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거절하지? 그치. 이것도 계속 여러분이 좀, 심사숙고를 갔다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왜일까요? 어,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음. 여러분이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는, 이제 알겠다. 처음과는 달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한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어,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네.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어, 다가오지도 않고 이 사람의 행동이 조금 답답했었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의 이런 행동 때문에 어, 약간 어, 고, 어, 고민 어, 고민을 했었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만한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속을 안 보여줬잖아.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친해지고 싶어서, 어, 저 여러분한테 처음에 요, 요만한 호감이, 요, 요만한 호감으로 시작했는데, 요만한 호감을 이렇게 부풀려서 말한 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에 대한 그 관심도가 점점 깊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요만의 마음을 갖다가 어 이만하게 뻥튀겼던 거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은 그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나한테 관심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준다고 근데 그 얘가 이 왕급을 갖다 조절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빡쳤다 그래야 되나 어 빡친 거야 날날 날 좋다 그래 놓고서 쟤한테 왜 저렇게 한 거지 라는 그 생각도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그런 거지 처음에 호감이 있었다가 어 여러분이 어, 원래도 표현을 갖다 잘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더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이게 두 개씩이나 나왔어. 음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여러분이 꽁꽁 숨겼다라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 어 여러분이 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고서, 관심이 없는 줄 알고서, 이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의, 그치, 어,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분한테 마음이, 마음이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요만한 마음을 이렇게 튀겨서 말했는데, 지금 이만한 마음도 여러분한테 요만큼밖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어, 왜냐면 이, 이 사람이 상처받기 싫어해요. 혹시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어, 상처를 받고 지금 이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 내가 이렇게 어, 여러분 을 갖다가 마음에 두고서 이렇게 있는 것도 어, 나는 그, 그걸로도 좋하다 괜히 다가가 가지고 상처받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도 괜찮다 라고 그그 친구가 그때 그 당시에는 생각했다 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 사람한테 미련 있잖아 음, 아니에요 미련 있는 것 같은데 음. 미련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 이 사람도 그렇고 어 이게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음 쓸쓸하다 외롭다. 아 어, 외롭다. 음둘뭐 뭔가 아까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게다 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 같아. 음 그래갖고 지금 뭐 하냐고 이 사람이야? 어, 에라 모르겠다. 에휴. 절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은 이 사람 생각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어, 그 아쉽게 놓친 어떠한 그 미련 약간 그런 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막 사랑사랑까지는 아니야. 어, 왜냐면 그런 걸 갖다 나눌 만한 뭔가는 없었어. 음, 그렇지만 아쉬움, 아 그때 내가 어, 아 그때 내가 하는 라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이 사람도 아쉬움 남아 있는데 혹시 연락은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음 잘하면 어 잘하면은 되는 커플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잘하면 어, 남자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 맞아 상당히 많이 한 7알 정도 음, 7알 정도 왜치하지냐면 여기서, 어, 여기서 그냥 아예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뭔가 아쉬움이 남아있으니까 연락처 안 지우고, 어, 여기 빡쳤지만, 그래도 연락처 안 지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문자로. 어, 일단, 일단은 문자로. 어, 문자로 여러분,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지인을 통해서 어떤 안부를 전화 온다거나, 음. 그런 거 맞아요. 어, 지인을 통해서 안부를 전화온다거나 아니면은 SNS나 인터넷상을 통해서 그치 어떠한 미련이 가득한 문구를 남긴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본다. 여러분들의 리, 에, 어, 리액션을 갖다가 보는 어, 어, 살펴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마, 마음 있으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너 어, 살짝 이 사람만 서로 둘만의 알만한 뭔가 리액션 을 갖다가 살짝 해봐요 어. 확실하게 그래 연락 줘 이런 거는 좀 곤란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매하게 뭔가 하나 던지면 이 사람의 반응이 올거 아니에요 어. 애매한 것에 뭐 확실하게 남자라면 아 얘가 날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면 한번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 그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구기지, 모양새가 빠지지 않는 선에서 뭔가 하나를 던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네? 이 사람이 여러분의 SNS나 이런 거,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음, 저기, 막, 어떠한 연락을 갖다가, 안부나 이런 거갖다치취해수 있으니까. 그럼 친구 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넙죽 하면 안 되지. 어뭐난잘 지내고 뭐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니? 어, 그냥 안부나 안부 전해 안부나 전해 줄 마냐고 안부 전해 줘잘 지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면서 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연락을 해 오겠지. 이런 어,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의 여자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어, 적어도 품위를 지켜야지. 품위를 지켜가면서. 그렇지 음, 그렇다고 전처럼 너무 안 보여주고 그럼 얘가 또 지레진척해 하고 어, 뒷발질할 수 있으니까 살짝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 과, 과자를 이렇게 떨거나 그러면 그거 갖다가 쪼아 먹으면서 오게 어 그렇게 속을 씻으시서 여러분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봐야 만약에 미련이 남았다면 음 연락은 올것 같아 상당히 많은 수가 음 연락 올것 같고 잘될것 같아요. 네 2번 카드 네 날 사랑했네요. 네. 좋아,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그때 그 당시엔 좋아했어요. 진심이었고요. 점점, 점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지만, 여러분이 이때 빡치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치, 상처를 받기 시작해서, 그냥 단념했다가,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을 갖다가, 이 사람이 점점, 어, 마음이 점점 커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더 도전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게 SNS를 통해서라든지 주변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암튼 여러분의 근황을 살피고 그 근황 소심하게는 근황을 살핀다던가좀 대범한 사람들은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날 사랑했나요? 음. 날 사랑했나요? 큰 날의 진실은? 날 사랑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저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 이런 표현을 했네요. 적극적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갖다가 잘, 어, 이끌어오지 않았나 싶어. 음. 잘 이끌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로맨틱한 친구였던 것 같아. 아, 처음에는, 어, 잘 예, 이끌어온 것 같고, 어, 해, 왜냐면 이게 지금 과거형이잖아요. 음, 헤어진 사람이니까 사랑했나요? 라는 저게 했지. 근데 이 사람이, 어, 굉장히 남자답게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참, 음, 잘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갈수록 어 갈수록 이 관계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의 성격이 좀 쉬운 성 속... 처음에 봤을 때 하고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됐을 때 모습이 영 달랐다 그래야 되나? 어, 처음에 모습은 그 그러니까 겨절로 따지면 봄이었다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겨울이네. 어. 그게 뭐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여름은 발산이잖아요. 어,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고 겨, 겨울은 뭐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봄에는 감정이 폭발하고 겨, 겨울에는 감정이 수그러들 움츠려 둔다는 거지 안으로 안으로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감정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기복 때문에 어, 사람이 감정기복은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얘는 이게 업앤다운 이렇게 이 너무 이렇게 처음에 이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결국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적에 조금 힘들었다 어. 힘들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 그 조금 힘들다고 그새 아 때려쳐, 어 해야자 이러기도 조금 애들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관계 에 있어서 최소는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해볼 건좀 해보고. 음 여러분들이 힘들게 힘들게 관계를 끌고 나갔던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 관계가 되게 어, 좋아 보였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음, 그러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아, 쟤네는 어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할 때가 됐어. 어. 야, 혹시 뭐 프로포즈 안 받았냐, 막 그런 말이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 음, 아, 근데 갈수록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어, 음, 음. 이, 이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알것 같기도 하다 어. 여러분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어. 왜냐 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 둘중 하나가 지름신이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감정대로 지출을 갖다가 좀 심하게 하는 음. 그런게 아닌가 싶어 평소에는 잘 이렇게 하다가 어 어느 순간 어 갑자기 그분그 그 지름신 이라는 그 신이 내리셔 가지고 어, 막 질러대는 거지 아 기분이다 어,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뭐야 뭐야 음 먹을 것도 그냥 그냥 일반 고깃집 가면 되는데 명품이야 어, 저 명품 어, 뭐 툭불 어 투플러스, 뭐, 이런 거, 착, 착,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런 문제, 씀씀이나, 어, 그런 것들에, 그래서 일일이 부딪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막안 쓰고, 막 이런 타입은 아니야. 어. 그치만, 그쵸, 어. 저기, 막, 뭐, 상대방은 더 쓰는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좀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쓰, 쓰면 좋을 텐데, 어, 둘중 하나는, 어, 씀씀이가 팍팍이었다, 이거죠. 음. 좀 공정하게. 이게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게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 음.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으, 와,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응. 그래서 뭐 사랑했냐라고 묻는다 그러면은, 음, 사랑한 건 맞긴 맞아요. 어, 여러분에 대해, 여러분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깨도 뿜뿜했고, 어, 내가, 내가 뭔가, 어, 큰, 어, 내가 큰 사람이 된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서 나오네. 내가 혹시나 했는데. 아, 어. 뭐 뭐가 뭐가 혹시나 있냐고 알잖아. 어. 아알면서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웃음> 여러분 다 알잖아. 이 사람이 어디다 갖다 돈, 돈 썼다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 어. 이 사람이 혹시 술 좋아하나요? 음, 음 그런 거 같아. 술 어. 술을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기는 해요. 근데 못 마셔도 그 분위기 있잖아요. 어. 그, 여자 나오는, 이렇게 술집, 템프로, 이런데, 어, 그런 데 가서 흥청망청, 이렇게 노는 거. 뭐, 그, 게 대단하게, 우리 서민들이 놀아봤자, 얼마나 흥청망청 놀았겠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지름신이라는 게좀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나 놀고서 돈을 썼으면, 어, 그렇다 쳐. 제대로도 놀지도 못하고, 어, 그, 뭐지, 호구가 된 거, 호구됐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운 것 같아요. 음 아주 알짜배기로 그냥 보너스까지 착착 챙겨서 먹었으면 <웃음> 그래도 기분은 나빠도 아 그래서 어디 가서는 그래도 굶지는 않겠다 싶을 텐데 그치 아 어, 대책 없이 아 술이 들어간다 짜쫙쫙쫙 이러면서 노은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싸웠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얘, 얘하고 나하고 어 진짜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건가? 어,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가? 어, 도저히 정말 얘하고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어, 왜냐면은 이게 뭐, 이게 술만 들어가든가,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 그분이 오시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뚜껑이 열렸었을 것 같아. 음. 여러분은 또 그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요. 어 그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 어, 이렇게 보면은 미칠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어 답답하지, 아, 답답하고 한장하지막 뚜껑 열리지 막. 아. 괜히 그냥 속은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어. 그리고 얘는 또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사면 어, 뭘 어떻게 그렇게 잘 속아서 사는지 참 제주도 좋아. 아니 그렇게 사기도 힘들어요. 어. 어디서 뻑 가서 사면은 뭐하꼭 하자, 하자 있는 것만 사갖고 들어오고 하자 있는 거안 사갖고 들어오면 또 어디 가서 바가지 써서 들어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치. 어, 중간이 없 중간이 없는 거. 어, 중간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러면서 왜 꼴에 지가 비교 분석을 해? 어, 아마 이, 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 뭐,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뭐, 뭔가 하려고 할 때도 우유부단하다 그래야 되나? 아, 그, 예를 들어서, 가볍 저기 하려면, 뭐 하나를 하더라도, 어, 이거 해 말어 해 말어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 말어 해 말어 하고 또 하, 하면서도 이게 잘한건가 못한건가 잘한건가 못한건가 어 그리고 이미 일을 저질러 버렸어 일을 저질러 버렸으면은 기다려야 되잖아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한거 아닌가 항상 모든 일을 해놓고서 다 그렇게 가, 어, 그 저기 막 결, 막 결정장애처럼 막결 어. 보통 사람들은 하나만 하잖아요 시작할 때 한번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일이 뭐 그르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끝에 가가지고 괜히 했다 후회하든지 뭐 하나만 하는데 얘네 세 개를 다한다니까음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조금 힘들지 않았겠었나 싶어요 어, 힘든 관계가 아니었었나 음. 여러분들하고 사귀면서도 고민 무지 했을 것 같아 어, 잘 사귄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데이트 하면서도 내가 맞게 데이트 하나 헤어지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맞게 헤어지는 건가 하여간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어, 중간이 어 그러니까 중간 생략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봄과 겨울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음. 그러다가 지푸레 나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어, 지푸레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이 사람에 대해서 뭘, 뭘 알고 싶으신 건데 아직도 ING예요? 이 사람 못 내려놨어요? 그런 거 같아 음. 여러분 속 엄청나게 쏘고 으실 텐데 이 사람이 결정장애가 있어 가지고 음. 아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살까 말까 살까 말까가 아니야. 어, 살까 그러면 와 그럼 말까 그러면 어, 하고 이거가 천당과 지옥을 갔다가 이렇게 좀어 어, 갭이 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어편다. 이게 이 굉장히 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i n g 랄 같은 느낌이나 아직까지 막 헤어졌다라는 느낌은 없고 여러분이 굉장히 어이이 이 사람 때문에 음. 우울하다 어 우울하다 라고 나와요 너무 힘들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ing 인 상태에서 이거 자꾸 보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지금 말을 갖다 다 취소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 로 지금 내가 지금 정신에 멘붕이 왔어요 어 내가 멘붕이 와서 지금 입대껏 입대껏 말해놓고 이걸 어떡하지 싶은게 해 그렇다고, 저기, 뭐, 안 좋은 부분 을다 삐처리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어... 여러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예, 지금 여기, 지금 이 고민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걸 이, 이, 그니까, 이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 잘될것 같아. 어떤 어 기대감 때문에 어,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이렇게 어디 가서 진짜 마이너스 손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있어요 사람이 착하니까 이렇게 뭘 샀다면 하 맨날 마이너스고 뭐 했다 그러면 사기만 당하고 막 이러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래도 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하도 이렇게 어, 허당이고 구멍이 숭숭숭숭 뚫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는 그러는 거 그래서 이걸 본게 아닌가 싶어요. 얘가 진짜 날 좋아하긴 하는 건가? 어, 좋아하는 내, 애가 나한테 이래 뭐 이런 심정으로 이걸 갖다가 본게 아닌가 싶어. 음. 어 이건 이거, 이거 미칠 것같을것 같은데. 음. 아, 버리기도 애매하잖아요. 음. 버리기도 애매해, 지구, 어, 지구 있기도 애매해. 어, 그리고 한눈을 파냐라고 물어봤으면 그것도 좀 애매해요. 딱히 이것이 한눈이요라고 그런 식으로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항상 고 그러니까 선을 밟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어 선을 밟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선이면은 선의 끝에 이렇게 달랑말랑 항상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치는 거야 차라리 넘으려고 확 넘어가지고 이걸 싹 버리면 좋을 텐데 얘가 그 선을 넘지를 않네 어 뚜껑을 뚜껑이 열리기 직전까지만 여러분의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어. 차라리 그지 같으면 야 꺼져 하고 탁할때 그것도 못해 어왜 사람은 착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음. 그래서 뭐 어떡하고 싶으신데 지금 답답해요 음. 공, 공허해 어, 공허하고 내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속상하다 어. 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데, 음. 근데 이 사람하고 아직 헤어진 건 아니네. 음. 아직 헤어진 건 아니고 음. 이 사람은 지금 이 저기에 그렇게 뭐 불만족스러운 건 없어요. 어? 그러면 저기만 나만 어. 뭐 그거 있잖아 개그에서 그건 나 혼자 개소리한 기가 뭐 그거 있잖아. 어, 여러분만 혼자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어. 이 사람은 불만이 없네? 그치. 그치 자기가 뭐가 불만이 있겠어. 어, 여러분만 답답한 거지. 이 사람은 답답할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응, 음, 답답한 거 없어요. 주변 사람하고도 다 좋고, 자기 생각이지? 어, 그걸 자, 아니, 본인 생각에 주변 사람하고도 다 좋고, 음, 어, 뭐, 뭐, 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의 문제점,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기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얘가 그랬잖아. 선을 밟지 않는다고. 어, 이것도 능력자인데? 그쵸? 음 차라리 확 넘어 버리면 자를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아 n g 인거 같아 이걸 어떡하지? 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만족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너하고 나하고 관계 지금 분위기 너무너무 좋은데 너왜 자꾸 우리 이 둘의 분위기를 망치려고 드냐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어. 어디서 누구한테 말해도 이거는 딱히 문제될 게 없어 어. 딱히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선을 넘냐. 어 그거는 모르지. 안 봐서 모르지. 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비밀을 갖다 냉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뚜껑이 열릴 때까지 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이게 어, 뭐 이렇게 말썽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어 심증만 가득하고 물증이 하나도 없다 그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야. 응 어, 치밀한 사람이 못 돼요. 막 계획적이고 막 이런 사람 뭐 이게 마이너스 손이잖아. 뭐만 샀다면 하뭐 망가진 거 사오거나 바가지 써오거나 그런 사람인데 얘가 여, 얘가 선을 안 받는 게 교묘하고 이게 작전대로 짠게 아닌가. 얘 머리 실제로는 천재가 아닌가 싶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 얘는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예제라고 해서 미안한데. <웃음> 우리가 연인한테 예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입하다 보니까, 걔가 그래요, 뭐 이러잖아. 이입하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막, 순간순간 나와서 내가 정말 미안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 사기를 치고, 막, 내 것만 추구하고, 막, 이럴 사람이 못 된다니까? 마음이 여려요. 어, 욱하고 막 승질내고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좀 소리 지르고 그런 건 있어 어, 왜냐면 얘가 좀 감정대로 하는 그 감정의 제어가 약간 약해 어, 음, 감정의 제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아서 못 버리고 이렇게 어, 미치겠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어, 이건 미쳐요. 어. 사람은 착하니까 버릴 수도 없고 어. 버리지도 못하고 얘는 뭐 아주 만족스럽게 살고 앉았는데 뭐 여러분만 괴로운 거지 어, 여러분만 괴로운 것 같고 여러분이는 이 사람한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좀 이래줬으면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 그래도 남자한테 자기 고집이 있는데 듣겠어요? 아안 돼. 아, 안 돼.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뭘 고치려고 하면 안 돼. 될것 같아서 뭘 추라해도 안 돼요. 남자들은 남자 특유의 똥고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자 말 더럽게 안들어쳐 먹어. 여러 말 들을 때 언제야. 지가 아쉬울 때는 듣는다라는 거지. 근데 얘 지금 너무 만족하는데, 어 너무 만족하는데 여러분 말을 들어줄 리가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내가 대단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음 그렇다고 예, 이 사람이 여러분 어,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것도 아니잖아, 어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선물을 사주면 사줬지,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뭐 돈을 갖다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비비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사람 지금 그런 거야. 뭐가 문제냐라는 거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음. 저게 뭐? 음, 착해요 사람. 음, 이거는 헤어진 거 같지 않아. 음. 날 사랑했네요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진짜 완전히 다 초점을 이 여러분한테 초점을 다 맞춰 주지 못하는 것에 서운할 수 있어. 음, 서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음, 누구 한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춰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평화롭게 지내자라 그래서 이 사람은 골고루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어디 가서도 쪼잔하게 신발 끈 묶고 있을 래가 아니라는 거지 신발 끈 묶을 거면 얘는 어디 가지를 않아 음. 그래서 여러분이 속상할 수 있어요 좀 야물딱지게 좀 돈을 갖다가 내지 말라는 게 아니지 하지만 그지만 적당히 하라는 건데 얘는 지가 다 내고 막 이러니까 속상한 건 있겠지 음. 속상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음, 이해는 해 이게 어떤 건지. 그렇지만 어, 이 사람은 여러분 말안 들어요. 음, 여러분 말안 듣는다. 어, 어,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 자기 어, 자기 마유에 갈 사람이 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여러분 좋아해요. 어, 좋아해서. 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 여러분을 갖다가 안고 가지 않을까 싶어 어, 맞아요 어, 여러분 안고 가요 여러분 좋아요 음, 그냥 그이 사람은 어, 모든 사람한테 어,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면서 흥청망청 그것도 아니야 그래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여자한테 손벌리는 그런 성격도 못돼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다 하고 여러분한테도 또 떼다 하면 또 이벤트 탁탁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내놓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속상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100% 다 주지 못한다라는 건데 어느 관계도 100%를 다 주지는 못해요. 사람 착한데 뭐. 어, 남자답고, 좀 속, 그거 속상한 거 있어, 인정. 어, 그거 속상해요. 그렇지만, 남자들이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어, 늙어도 계속 이렇게 가는 케이스 있죠 속상하지. 그 여자들은 좀, 좀 챙기고 싶고, 모으고 싶고, 막 이런데. 어, 야, 그거 좀 줘봐라. 어, 내가 그때, 그때, 그거 뭐, 뭐, 아다 얼마 줘봐. 없어, 그러면. 아, 내가 그때 벌어다 줬잖아, 좀 줘봐. 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좀 친구들하고 차, 또 뱀, 좀, 이 사람 좀 베푸는 거 좋아하거든 음, 베푸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조금 챙기고 싶은 거지 어, 모으고 싶은 건데 근데 사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어, 이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고 어 그것도 어 가슴에 꽉차 있어요 여러분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을 믿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태가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있는 건 여러분인 거지 어, 그냥 이 사람은 골고루 어왜냐면 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인간관계 유대관계 이런 거 갖다가 중점적으로 둘다 둘 보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3번 카드 좋은데 왜 음, 마음 풀어야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날 사랑했나요 어디 봅시다 뭐 이거 친구였어요? 친구 뭐 회사 동료 아니면 뭐어 여기 잠깐, 여기지? 어, 여기. 음, 왜, 왜, 왜, 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 음. 왜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다 귀찮을까? 음. 그래도 한때는 어, 말이 잘 통하는 때가 있었잖아. 꼴도 보기 싫어요? 저러는 거? <웃음> 어디 봅시다. 날 사랑했나요? 나는 여러분들 사랑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네? 음, 짜증이 나요? 음, 다 싫다? 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다 싫다? 음. 이 친구가 혹시, 어, 그런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뭐 어떤, 무슨, 음, 얘기 좀 하자, 고뭐 이런 걸 전해온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여러분이 싫다. 어, 싫어. 응. 어. 날좀 가만히 좀 내버려둬. 날좀 어. 냅둬. 왜 냅둬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뭔가를 갖다가 중요한, 어, 이, 어, 결정을 한게 아닌가 싶어. 어, 결정이 뭐 중요한 결정은 뭐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얘를, 얘를 얘랑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두고 어. 그냥 나는 새롭게 그냥 내 길을 갈 것인지 그거 갖다가 결정하기 위해서 그치 어, 나 가면 내버려 둬나다 어, 귀찮았고 나 그, 그 누구하고도 어, 말 섞을 기분 아니야 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 여러분한테 어뭔어 뭐, 어, 여러분한테 그래도 뭔가 어야 그러지 말고 좀어좀날좀 어, 좀좀 봐봐 어 여러분들한테 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음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나 싫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자 그러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얘기하자 그러는 것도, 음.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음, 그런 게 아니야. 나의 마음을 갖다가 좀 고려를 해주고 막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그 눈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은 갖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자 그러는 거야. 내가 싫다 그랬잖아. 내가 말하기 싫다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그래? 어,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지. 어나 싫다 나 싫어 내버려 달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 음. 여러분은 그냥 가, 아직까지는 어 이렇게 하고 싶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 아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는데는 이 친구가 계속 여러분한테 어 연락을 한다는 거지 알것 같다. 알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어, 좋아하는 건 맞아. 어, 근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이, 그, 어, 그런 것 같아. 다른 이성이, 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다른 이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된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날 가만히 내버려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헤어지자 뭐 어쩌다 이런 말은 안한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날좀 내버려둬 이런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아직 이감정이 정리가 안 됐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 어. 뭔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돼요. 헤어질지, 어, 일, 일단 알게 된 이상은, 이거 갖다가 그냥 뭐 어떻게 보자. 헤어질지, 아니면 그냥 참고 갈지 해야 되는데, 참고, 이걸 어떻게 참고 가? 참고 가기도, 그렇고, 어, 마음이 너무 다, 어, 그냥 내가, 음, 한순간에, 나의 모든 그 행복의 컵들이 다, 어, 자빠트려졌다는 그런 느낌? 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약간 집착적인 면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심한 것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 좋아해요 음, 여러분들 쉽게 늘어으라 하잖아 근데 웃긴 거는 또 그거지 음, 그러면서 아 왜? 음. 그러면서 음 다른 쪽도 음. 다른 다른 대안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음. 그런다는 거지.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줄 생각이에요? 아니구나. 어. 주변에서 그 저기 막 여러분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알고 싶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숨겨놓은 뭔가가 있어요. 그 숨겨놓은 거 갖다 여러분한테 계속 전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거방 거방 그래도 내가 어, 이제는 그래 내가 음,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라고 했는데. 어, 그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있는데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한테 그 소, 소식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이이 이, 이 암흑에서 뛰 나오려고 하다가 더 깊이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어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알고 싶지 않은데 물어다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 나오려는 찰나에 다시 그냥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넣은 거야 안으로 음 여러분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다라는 거지. 이 사람 혹시 그여이 이게 지금 아 여러분이 자존심이 이렇게 상한 걸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어 한눈판 그 사람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년하고 어 저기 막 그럴 수 있지 싶어 가지고 뚜껑 열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아. 음. 그런 것 같아요. 뭐 제대로 어, 제대로 된 사람하고도 아니고 여러분이 왜해필저 재냐 싶은 애하고 어, 약간 스캔들이 난것 같아요. 그거 갖다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해 줬어. 어, 알고 싶지도 않은데 전해 줘갖고 자존심이 있는 대로 망가졌다. 근데 이 사람은 뭐다? 음, 되게 당당해. 어, 지가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면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미안하든지 뭔지 무슨 변명이라도, 어,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어서 우려당당해. 그게 뭐 어땠다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황당하지? 어, 황당하죠? 음. 그러니까, 야, 가. 어, 너 가. 너랑,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 사람 행동이 너무 뻔뻔해. 아 뻔뻔하다기보다는 그게 그게 뭐 어때서라고 나오니까 아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어, 너 너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어, 제발 가 어, 여러분이 그랬던 것 같아 제발 가라고 음. 딱 지금 말투가 이런 말 있잖아 어, 가나 어, 너랑 지금 할말 없으니까 가 어, 빨리 가 어,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뭐 음. 이렇게 이렇쿵 저렇쿵 따질 기운도 없었던 것 같아 음. 따지고 자시고 할 기운도 없었고 어. 그리고 그냥 아, 어, 원치 않는, 어, 원치 않는 잠수? 아니, 원치 않는 그 홀, 그거잖아. 그, 그, 다귀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원치 않았는데, 어, 혼자 있게 된 거예요. 음, 이거는 그냥 남자 없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너도 싫고, 너도 싫고, 야, 너, 너한테 말 전하지 마. 너도 가. 너 나한테 말하지 마. 저리 가. 그냥,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간 거, 여권, 그 상태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게 과거의 일이라면 그때는 그랬다 라는 거지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미안하단 말 안하잖아요 음.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저기 없네 예수, 뭐, 뭐 저거야?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음. 성질이 어 성, 성질이 말도 못 해요, 이 사람. 음. 근데 여러분은 열 받아 아, 어, 여러분은 진짜 말하기도 싫은데 그냥 와 가지고 좀 얘기 좀 하자라고 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 마치 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어, 없다는 거죠. 어, 그이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이 그러, 이 인간은 그러는 거야. 야, 나는 아직까지 어 너한테 할 말이 남아 있어. 어, 할 말이 남아 있고 네가 어 알아. 네가 지금 나 때문에 뭐어 뚜껑 열렸다는 것도 다 알고, 음어 네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좀 얘기 좀 하자라고서 얘기 어, 다가온 거 아닌가 싶어. 그때는 어, 지금은 모르겠어 어떨지. 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 어 저걸 안 하는 거 같은데. 음. 댓글을 안 하고 그냥 어말하겠 그냥 가. 어, 가. 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고 가 이러는 거 같아요. 음. 네 말은 어 믿, 듣고 싶은 듣고 싶은 생각이었고 너하고 나의 그 행복했던 그 순간 어 순간 어 그런 거 음. 이제는 저기 막 다다다 어, 다, 다 나가리 됐어 나가리 됐어 근데 여러분 안놔줄것 같은데? 음. 여러분도 확실하게 이 사람을 갖다가 쳐냈다는 그가 안 나와요. 어, 이제 나오네. 음. 이제 나와서 안 나와 이게 안 나와가지고 끝났다고 내가 딱 선언을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안내려놔요 음. 여러분 좋아해요? 어, 여러분 좋아해서 여러분 안내려놔 그리고 에어, 왜 좋아하냐? 뭐 좋아하는데 이유 있나? 그걸 그걸 꼭 이유를 갖다가 대야 돼요. 어, 이유가 있나? 그냥 좋은 걸?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냥 끌려요. 음, 아 끌리는데 왜 그딴 짓을 하냐? 어, 글쎄. 그게, 솔직히 명리학으로, 이, 이 타로카드를 뽑지 않고 명리학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하나에, 그, 도화가 들어온 거예요, 도화. 음, 도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 도화가 들어오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 그렇게 한 거고, 도화가 나가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온 거지. 음. 맞아,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잘해보이고 싶어 하는데, 음. 여러분 사랑했냐, 사랑했냐고 묻는 다음에, 예, 사랑했어요. 사랑 맞아요. 여러분 좋아해요. 음,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음, 여기는 끊어낸다가 70% 음, 아니야, 50%. 끊는다 50%. 20%는, 어, 아니, 30%는 보류. 20%는, 어, 그냥, 어, 안 헤어질 것 같아. 어, 안 헤어지는 커플도 꽤 돼요. 그니까, 반은 헤어지고, 그 반에서 삼십은 일단 보류. 일단 보류고, 그, 삼십에서 그 이십은, 어, 그냥, 이래도 가는 것 같아. 음. 왜냐고 묻는다면 속공합이 너무 잘 맞아. 그 이유밖에는 없어요. 음.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을 못 내려놔. 아, 그거 너무 동물적이지 않나요? 라고 보는데, 그거는 동물적이에요. 본능이야 본능. 음. 본능이야. 왜냐면, 남자가 자기의 자손을 갖다가, 그, 번성하라는 게 그게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음,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 동물적인 거 아니야. 음, 그거 갖다가 동물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인류 역사를 갖다가 부인하는 건데, 원래 이 역사랑 그렇게 흘러왔어요. 음 흘러왔고, 음. 그냥 가볍게 가볍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음. 일단은 두고 보자. 어. 이 저기 막 가반 수는 그냥 때려쳐. 때려쳤고 반은 어. 그냥 두고 보자. 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더 두고 봐야겠다라고 하네. 음. 자,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이 카드는 너무 너무 클리어해. 너무 클리어하고 더 이상 뽑을 게 없어요. 어. 왜냐면 어, 날 사랑했나요가 아니라, 지금도 사랑해. 어, 지금도 사랑해요. 응. 어,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어, 사랑했어. 어, 바람핀 거, 어, 미쳐서 그랬어. 그때 잠깐 미쳐서. 어, 근데 사랑한 거 맞아요. 어, 그리고, 어, 뭐, 얘는 상습적으로 바람핀 건 아니야. 어, 왜냐면 상습적으로 막 이렇게 바람핀 건 아니고, 그때 잠깐 미쳐서 그때 운이 그랬던 거 같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여러분도 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 또제스처를취한다고 그러면은 어, 이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졌다 손 치더라도.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여지를 갖다 남겨둔다면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한테 달려올 사람이야. 앞뒤 안 재고 달려와요. 계산 같은 거안 해. 왜? 여러분 좋아한다 그랬잖아. 어, 좋아해요. 진짜로. 어, 여러분이 속상한 건 알겠고 어,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저런 연하고 어, 어, 그런 걸 알겠는데 음, 뭐 그래서 끝난 사람은 끝난 거고 암튼 사랑했냐고 묻는다면 네 맞습니다. 4번까지 맞아요. 음, 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